2차 내에서는 법에 의해 음주 소란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. 음주 소란행위발견시 2544에 0 1 0 4로신고1 2 9 9 9 9 9 9이9 9 9 9 9 9 9 9 9 9 9 9 9 9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여은 한촌, 한촌역입니다.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. 데스 앞에 한촌, 한촌.